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5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. 먼저 스마트폰 영상편집의 기초 키네마스터 강좌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8회에 걸쳐 줌 어플을 통해 강의가 진행됩니다. 또 영상편집 시각효과 등 영상편집 프로그램의 기본적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나도 영상 전문가 프리미어 프로 CC는 대면 수업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합니다. 강의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.